각이 나오는데요. 네. 여기서 이게 어... 식이라고 해야 할까요? 네. 만약에 네. 아, 식 아니에요. 그의 방향의 각도 그거를 구하려면 네. 360을 일단 곱하 360에다가 네. 곱하기 뭐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돌았다 또는 이만큼 돌았다 아니면 플러스 방향으로 1만큼 돌았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음, 네. 어후, 아니지. 여기서 여기처럼 마이너스 330이래요. 마이너스 3 3 0이려면 시계방향으로 돌아야 되죠. 거꾸로 마이너스가 되려면 어, 아, 네. 시,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. 네. 네. 시계 방향으로 돌았고, 네.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 돈 거죠? 음의 방향? 네.